각 a 1 b 의 이등분선, 각 a 2 e 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같아요. 그러나 이막지각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 평행한 선을 그어줬을 때. 여기 이렇게 같고그 다음에 동각이니까, 또 이렇게 같아요. 같다. 같다는 거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니까, 이, 이피하고, 이 아, 네. e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닮음이에요. 여기하고 이렇게 고 여기하고, 어, 여기 각이 공공이고,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니까 닮음이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AR 대 RE는, A, P 대, 그니까, 이게 이름을 생각하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으니까 AR 대, AR 대 RE는, A, P 대 P 이 자, 우리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이거는, 여기서 이등분한다 했으니까, 요거랑 요게 같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3. 이게 수직 이등분하니까여기가그 직각,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구해야겠네요. 여기서, 자, 비타 플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해보면, x, y일 때. 아, 그다 여기, 두, 여기, 여기랑 여기 이렇게 길이가 같으니까, 각각 1, 1. 그래서 x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y는 12. 그리고, 여기 ad하고, A, 그니까, ad를 비변으로 하는 직각상각평에서 보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7. 그래서, 2x는 4가 되고, x는 2.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y 는 그래서 이거는 2,3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거는 c 가 1,0 이죠. 이게 원점이니까 그러면 이 ac 는 2-1 제곱 더하기 루트 3 제곱이니까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또 여기서 이중변 삼각형이라는 게 나오죠. 이 a, b, c 가 네. 여기서 또 a, e, c 에서 a, d 가 중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 각을 이분 분안선 그리고 중선을 다 각각 깎아 보면 그럼 이 피는 무게 중심이라는 걸알수 있죠. 각의 중심점이 되는. 어떤